제가 본 아이들 중에 거의 제일 착했었어요 그 종류의 아이들 중에 정말 제일 착했어서 정말 좋은 소식이 하나 왔는데요 사실 월간 입양 두 번째로 염소라는 친구를 그 월간 입양에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염소예요그 친구가 네 입양을 갔다고 합니다 이제 입양 가서 지금 레오라는 이름으로 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살짝 뭐 사진을 봤더니 어 벌써 적응도 잘하고 뒤에 가방도 메고 산책도 하는 것 같고 네 행복해 보입니다. 오늘은 세 번째 아이 할리인데.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 근데 게 너무 매력적이야 할리는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수의사들 그리고 행동학 하는 사람들 워낙 많은 강아지들을 보다보면 수의 관상학에 눈을 뜨게 됩니다 어, 대부분 얼굴을 딱 보고 이 친구가 어떤 성격이 있지 대충 짐작을 하게 될수 있는데요 할리 수의 관상학적으로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네. 너무 귀여워. 우리 할리는 여자아이입니다. 네. 어, 생긴 거 보고 남자아이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. 우리 할리는 지금 한 3살 정도 됐고요. 여아예요. 얼굴은 이렇게 남아처럼 생겼는데 어, 너무 개구쟁이라 여기, 어, 여기 봉사 오시는 한 3만 5천, 명분, 3만 5천 명이 모르는, 애,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. 근데 지금까지 구조했을 때 너무 몸이 많이 안 좋아 가지고 어 긴긴 치료를 끝내고 지금 이제 몸무게도 정상 됐고 모든 치료가 완벽하게 돼 가지고 그 이제 입양을 갈수 있는 저희가 몸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입양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기여이 많아 가지고 그어 인기도 많고 어좀 형제가 많은 가족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놀아줄 수 있는 가족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워낙 활달한 애라 좀 많이 놀아줘야 되거든요. 활달해 오늘. 어네 지금 노는 걸좀 보니까 좀 조금 힘 있고 에너지 많고 좀 과격하게 놀아주실 수 있는 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네 <웃음> 여기 저 저하고도 많이 뭐 놀아줘야 되는데 제가 한 5분 이상.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그좀 그 형제가 좀 많은 집 가족이 많은 집으로 가서 많이 좀 놀아줄 수 있는 그런 가족이 가족으로 갔으면 좋겠어. 니지 할리. 어이구, 다들 남자로 알아. 여자라고 하면 안 믿어 <웃음> 그지 우리 할리 뭐 너무 순해 가지고 다른 친구들하고 도잘 놀고 얘를 건들지 않으면 그냥 얌전하게 살, 잘 놀아요 먹는 것도 잘 먹고 하여간 너무 똑똑해 가지고 엄청 건강해 모든 치료가 다 끝났고 뭐. 그 접종도 인플루엔자까지 다 추가접종이랑 다한 상태고 중성화도 수술 다 했고 어, 뭐, 뭐, 그 전북대 동물의료센터에서 어, 모든 걸다 통과한 아이거든요 그만큼 건강하고 네. <웃음> 그게 다른 강아지 사람에 대한 불안 전혀 없고요 사회성 아주 좋고요 에너지만 좀채워 에너지만 잘 풀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산책도잘할것 같은데요? 밖에 나와서 행동하는 거 보면 그리고 그 많은 시간 동안 공격적인 모습이나 이런 걸 보인 적이 단한 번도 없고 불안장애나 이런 것도 없을 거고요 꼭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갖다 버리겠습니다. 말도 뭐안 되게 당연한 듯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는 막 강아지를 받아준다는 듯이 그런 DM은 안 됩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, 이 위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